창세기 49장 읽어볼게요.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.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. 3절 류호배나 너는 내 장자여 내능력이요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 물에 끓음 가다 쓴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. 5절 심우온과 내네 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.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이로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.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.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.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.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13절 수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 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동까지리로다.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. 15절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 아래에서 섬기리로다.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. 17절 다는 기섭의 뱀이오 새끼레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. 18절 여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.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.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.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.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. 23절 활소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요셉의 활은 돌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.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.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. 27절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.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.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구레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. 30절 이 구름 가나안 땅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. 32절 이밭과 거기 있는 구름햇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.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.